아! 촬영 시작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엠지웅입니다 지금 특이한 배터리가 저희 공장에 입고됐어요 저도 처음 보는 배터리인데요 이유는 알수 없지만 저희에게 소리 의뢰가 들어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매단표 짜리에요 560 인가 500 인가 뭐그렇고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네요 먼저 배터리 음. 아예 사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셀부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보면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에요 마이너스부터 배터리 하나씩 측정해 볼게요 3.32 두번째 3.321 세번째 3.321 네번째 3.321 예, 배터리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전압 재보면 13.28V입니다. 이렇게 얘기 지르겠군요. 음. 1 3 2 8 여기까지 출력이 잘 나오는데 실제로 전원 스위치를 켜도 출력이 안 나와요. 전원 스위치를 켰을 땐 지금 몇 볼트 나오죠? 1.2V 나오네요. 음. 1.2V?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음. 자 그럼 이 안을 한번 뒤져볼게요. 여기 BMS가 이거는 상당히 이게 납부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방식의 BMS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BMS인데요 BMS가 요구만 BMS가 아니라 이 기판 이 기판은 전압을 측정하고 그 스위치 신호를 주는 기판이 BMS라기보단 기판이고요 여기 릴레이가 진공릴레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 이거는 300A 정도 걸리는 견디는 진공릴레이라고 하고요 이 앞에 이 진공릴레이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많이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진공릴레이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사핀 릴레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게 뭐가 있을까 없네요 이거는 굉장히 한 20년 전에 쓰던 방식의 릴레이예요 물론 이런 릴레이를 아직도 써요 언제 쓰냐면 엄청나게 강한 전류를 쓰는 제품에는 어, 그미국미제중에 오라이언 BMS라고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요런 BMS를 써요 왜냐면 이 BMS가 PCB회로 잖아요 PCB회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전류는 200A 정도예요 200에서 300A 최대 음. 아무리 견뎌줘 그거보다 더큰막 1000A 그런 걸 쓰는 장비가 있다 그러면 PCB로는 안되고 이 릴레이 제어 방식으로 릴레이 를 사용, 릴레이 제어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가 문제일까요 일단 배터리까지 문제가 없고요 스위치를 켰을 때 전기가 안 들어온다 플러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플러스는 출력이니까 그대로 플러스 찍고 여기 진공 릴레이 전까지는 자꾸 거꾸로 하네요 문제는 없지만 진공 릴레이 전까지는 13.28 잘 잡히고요 문제는 여기네요 진공릴레이 다음에는 1.2V가 잡혀요 그럼 고장난 거는 셋 중에 하나에요 첫번째 여기 진공릴레이 두번째 진공릴레이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4핀 릴레이 세번째 이 BMS라고 해드라 어쨌든 배터리 전압을 측정해가지고 신호를 주는 끊거나 주는 회로 PCB 기판 요셋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PC 비기판 고장 난건 알기가 힘들어요 이거 분해해 가지고 다 찍어 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고요 이둘 중에 하나가 고장 났다고 가정을 해 보죠 아 이거 뭐가 고장 났는지 알것 같아요 음. 릴일이 우리 많이 써봤잖아요 전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딸깍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음.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이 릴레이가 고장 났는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릴레이라는 게 여기 얇은 선 있죠 요거는 신호선이에요 전자석 전자석에 전기를 조가지 스위치를 딱잡아당겨서 붙이는 거고 실제로 전기가 통하는 건 아니 뭐 번호 안 받아 아래 굵은 전선이지 겠 이렇게 두개 그러면 이 하얀 전선이 어디서 나왔나 볼게요 얘는 쭉 따라가면 저항을 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시멘트 저항이 하나 있고요. 여기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볼게요. 얘는 그냥 뽑아가지고 보자. 얘는 그 플러스 전극이에요. 응, 왜 9.9불? 아, 여기 13.28 그대로 찍히죠? 그러면 여기가 릴레이로 들어가는 입력이고 음. 스위치를 넣었을때 아웃은 당연히 이거겠네 아웃이겠죠 릴레이는 뭡니까? 릴레이는 전자석 스위치예요 전자석 스위치 되게 간단하죠? 스위치가 딸깍 소리가 안났다 전자석 소리가 안났다 테스트 해보는 거 전선 바로 이어 보면 되겠지 뭐 이렇게 딱 손으로 붙여봐 붙여보고요. 여기 한번 전압을 재볼게요. 자, 몇핀 나옵니까? 음... 13.28 나오죠. 릴레이 고장났네요. 처음에는 이거 다 드러내고 BMS 가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릴레이만 가져면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5핀 릴레이이고요. 4핀이랑 5핀이랑. 릴레이 가지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그림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릴레이는 전자석 스위치입니다. 여기 전자석이 어떤 걸까요? 왼쪽에 요게 전자석이에요. 85, 86에 전압을 인가하면 스위치가 붙는다. 지금 기본 그림은 어떻게 되어있죠? 80, 30번이랑 87A가 기본으로 붙어있죠. 얘는 기본으로 붙어있는 거고요. 전기를 주면은 30번이랑 87번에 이 전선으로 연결될 거예요. 스위치가 붙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자석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음대로 하셔도 돼요. 85번, 86번 아무 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되고요. 그러면 85, 86아 여기 숫자가 써있죠. 85, 86은 양쪽 끝이네요. 양쪽 끝. 아까 그 전선이 이거는 <웃음> 신호선이라서요. 신호선, 전자석선 전류가 많이 흐르진 않습니다. 이렇게만 할 거야. 아 찔린다 전기가 안제고 키면은 응? 왜 켜도 전기가 나? 아 그러면 릴레이 고장이 아니다 이거 릴레이 고장인 줄 아는데 릴레이 고장이 아니다 기판에서 신호를 못 주네 이거 큰 일인데요? BMS 다가래. <웃음> 아, BMS. 어쩐지 리드 부정 잘안 나는데 왜리레가안 지나니까 신호를 못 주는구나. 그냥 안전하게 이식합시다. 잠깐 꼼수를 생각해봤어요. BMS 교체할 거고요. 어떻게 교체할 거냐면요. 저는 지금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 살릴거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해가지고 다 날릴 거예요싹다싹다 싹다 날릴 거고 스위치에서는 스위치는 살릴 거고요 싹다 날리고 이만큼 싹다 날릴 거예요 여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아 지금 고민해요 할까요 말까요 해, 주세요 하시, 하시죠. 예. 네. 그럼 결국 다 들어야 되고요. 네, 타 업체에서 AS 드론 배터리고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BMS가 전압을 감지해서 릴레이를 제어하는 형 방식이에요. 릴레, 릴레이를 제어해서 출력을 끊고 주고, 네. 근데, 릴레이가 망가졌는줄 알았더니 메인보드가 망가졌더라구요 그래서 메인보드 갈면서 릴레이는 그냥 스위치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어우 들어오네요 bms 교체했구요 네, 예, 싹다드러 냈어요 방법이 없어요 작업은 별거 아닌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기까지 뜯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한시간 외부장난지 알아냈는데 삽지, 아, 삽질하느라고 1시간 그리고 또 이상한 데서 시간을 많이 쓰는게 bm에서 교체할 때 우리는 8mm로 작업했는데 10mm 단자여서 10mm 단자 맞는 거 찾아 가지고 하는데 또한 30분 그런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타업체 파워뱅크 수리하는 거안 해주려고 요 왜냐 그, 맞는 나사가 없고요 전선 길이 틀리고 뚜껑 여는 거 너무 힘들고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수리는 완료했습니다